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카드는요 바로 필립머리스사에서 만든 담배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던 버지니아 슬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카드를 제공해주신 골드매직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이제 한번 카드를 보러 가시죠 박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에는 버지니아 슬림 플레인 카드라고 써져 있고요 앞면과 뒷면에는 카드의 백디자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밑면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카드의 생산연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카드를 열어보자면 백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 You've come a long way, baby 그러니까 지역이지만 당신이 출세했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문구를 또 백디자인에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카드가 출시될 당시인 아까 보셨던 1985년도에는 그 전후로 여성용 담배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였던 이 버지니아 슬림은 광고로 자신들의 담배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남성들과는 다른 멋이 있다는 내용으로 많이 내보냈는데요. 그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ing New Virginia Slims. The Slim cigarette for women o n l 네 이것이 백디자인의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이유로 보이고요 다시 블룬노로 돌아와서 카드를 보자면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식의 디자인이 가능했다는 것에 조금 놀랐는데요 조커는 그림을 삽입해 만들었지만 왕족 카드를 보자면 사진을 넣어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왕족들은 모두 여성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을 위한 담배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들로만 구성된 왕족을 디자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스아는 VS가 연속된 것이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은 버지니아 슬림의 약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만 슬쩍 봐도 엄청 얇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시클의 3분의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패닝이라든가 스프레드 같은 기술에서 요즘 카드 못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옛날 카드라고 무시할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품절되었지만 골드매직에서는 이것을 한 대개 5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현 시세는 최소 4만원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회사에서 홍보 한번 하려고 찍어낸 카드 하나가 마술인들에게 재평가를 받는 것이 좀 웃긴 일이긴 하지만 얇고 쓸만한 재질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카드 자체가 원웨이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술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